아이쪽아이왜 <웃음> 이쪽으로 보내냐고 나는 시발! 시발 나왜 여기서? 정신 아! 나갈 것 같아. 일사는 뭐야 이거? 분들도 없어졌어. 내가 알고 몰라 그냥 한번 타보고 싶었어 결국. 있어, 있... <웃음> 내가... 어, 야 공만 넘질 수 없나? 공을 던져서 일사가 받는 거야. 해보자해보자뭐 이거야 뭐야. 보자해보자 재미 재면 도야. 해보 자 해보자 야내내 너무 궁금해 근데 야 맞아 한번 시도만 해 올리고 올리고 어 한번 시도해보고 에이. 안 되면은 어, 됐다 어 잡아줄게 오 어, 나이스 끊어 끊어져라 어디가 그 그냥 생각하고 그대로 가면 되지 하나 아, 하나 더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는 뭐가 막혀있네 전기줄 전기줄로 아니 뭐해 이사 가자 막 여기 맞아 같이 간다. 와 야. 씨발 이게 뭐야? 왜 이렇게 왔네. 뭐, 여기 뭐 이상 뭐 있어? 점프 저 저도 점프대. 저거도 점프대야. 야 소리 똑같이 따라해 볼게 <목적> 아, 내가. 왜? 그림가아나 빨리. 띠띠. 야 잡아라. 텐드음과 이야기치거든 듣지 마. 뭐뭐 뭐. 개실오 씨. 오 씨. 오, 시발. 오 시발. 어, 우 뻔했다! 마지막 한턴이야 이제! 왜 등산을 하고 있냐 쟤는? <웃음> 나왜여있어 어우 ㅅ 진짜 씨발, 다 저기로 넘어 하고 싶어! 아 잠깐만 씨발, 다 더, 더 내려왔어! 오, 오케이 오케 나이스! 드디어! 드디어! 드디어! 잠깐만! 야 떨어져! 거기 천둥이 었다 씨발, ㅅㅂ 왜왜 존나 멀리다아아마지막으 쉬... 응, 아 마지막 거 진짜 어, 어려워 나왜 시발, 어, 어, 시발, 시발, 시발 일자로 또 날라가 시발 아아아 아! <웃음> 아. <웃음> 근데, 근데 거기 이상한 시발. 소리 내지 않냐? 아까부터? 아? 완벽 일렬나 참기 내가 존나 시끄럽긴 하지 너 말고 웃겼어 어? 소리냈잖아 왜그 이상한 음. 소리야? 혼나신대적 소리 낸거 같은데 정상적인 소리야 아, 아. 뭐야 정상적인 소리 끌기라고 생각하는 와 이거 튜이거 롤링머신이? 양쪽으로 이렇게 잡는 거. 같은데? 오 오. 나도 이거얼나 멀리 멀리 쓰생게 온데 이거? 오야 이거 뭐야? 뉴턴영화 오. 야, 왜 이렇게 좋아해? 뭐야? 아니 가뉴턴에 관심 있어. 바로 서울대야. 오니? 뭐지? 이 점프 존나 쉬운. 존나 로 갑자기. 아만한데 아, 맞추는 안 거구나 이거 모양을 여기도 레이저 있다 여기도 레이저 있다 진짜? 저거 <웃음> 아니네 아 저거구나 아 오케이 오케이 보인다 와, 재밌다, 재밌다.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그거 아니야 <웃음> 아니라고 해신호 오케이 아 이거 아 그러니까 이제 열릴 것 같긴 한데 열린다 그럼 열린다, 열린다. 오. 오. 뭐 님들아 그럼 제가 저, 저쪽에 있는거 넣을테니까 님들 저 찾고 있으세요 뭐지이 뭐, 뭐? 직각스맵은? 이, 님들이 거기서 찾으세요 그 제가 이거 해, 하고 아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뭐가고 오케이. <웃음> 있어 너, 아 선풍기요! 거왜 나. 나, 뭐? 저래 저기 지금 선풍기 가고? 오아너너 갖고 가 그냥 너 갖고 가라고 아니 더 있어 하나 더 있어 이... 여기 야 여기 여기 몇개더 있어 여기 몇개더 있어 오 살려줘 살려줘 오 왔다 뭐공 어디 갔어 내 공? 어? 어, 헥헥 막 불러내는데? 나 공? 어? 이 바닥 공기란 거다. 왜이공 없지? 야 이거 미디어를 어신신인류 선생이에요. 무한 무한 에너지 동력이란 거야. 오 이렇게 하는구나. 거와 이거 신기하다. 이거 진짜 뭐가 지금이라도 과학에 관심을 가져와 진짜로. 그래서 그런 말만 하지 말고. 뭐 뭐? 그래서 이 사람 계속. 지적을 해야지 그러면 너는 아그 백... 그거 평생 아 백수로 살거야? 백 구면 돈맞은 백수야 화이팅 돈맞은 백수가 날려면 애초에 그리고 대학교를 가야돼 돈 만에 백수야? 애... 야 맞아 그거 나 그, 저번주에 국어 시간에 야, 그냥, 그냥 국어 시간에 그 자기가 꿈꾸는 사람이 뭔가를 해가지고 그림을 그렸거든? 어? 내가 돈 아, 따가 되고 네. 있는 거 그랬어 <웃음> <웃음> 어씨 맞긴 한데 뭐가 이상해 근데 그그그그그그 그, 그, 그, 그, 그거, 그거, 그거 같은 경우도 우리 반에도 했었거든. 그 옛날에 나 그거 작년에 했었는데 그때 어떻게 썼는지아요 저는 꿈이 없어요. 이거 이거 이거 딱 이거 이거 글 맞았다. 와왜 안돼? 아 케이 열린다. 자동문 이상하네. 안돼 멈춰. 이제 뒤에서 제 지제 보인다 제. <웃음> 야 이거 무릎급머냐이란거 뭐있냐? 뭐야 저거 엄청 큰 구다 뭐야 이거 조금씩 조금씩 찌직거리는 이거 없나? 와 이거 저거는 파클링 뭐야 이거 임에 뭐야 이거 이거 구뭐저 거대한 구는? 야 맞다 맞네 저 이래에 부하된 애들 중 뭐야 구가 있는데 여기? 아, 아, 가자! 회 어디가 어디가 그리고 이제 요거를 음, 끼고 아 이거 뭔지 알겠다 빨판, 빨판, 빨판. 누나, 느리다, 이거, 방방. 오! 아, 씨발! 아, 지었다. 오케이. 살았지요? 살았네. 오케이. 아, 나, 나, 날아가지 않고 그냥. 튕겨나가던데? 아, 어디가? 여... 야, 기대야, 니도 아, 아, 끼워놓고 있냐? 너는 왜안 끼워놓고 우리 따라오기로 하냐? 반대쪽으로 가야지. 반대쪽으로 나는지왜 이렇게 웃겨? 게 일사 날아가는 거? 헤 됐다. 야다 타는 것 같은데? 타는데? 지금 어떻게? 해? 뭐지? 오빠. 메리나 소아리는? 어머. <놀람> 이거 정말 폭인가 맞네야 미래 의 무한 동력. 뭔 미래 무한 동력이야. 불한 동력 나올 지, 전에 지구 멸망했을 수도 있거 야, 헐 이거 헐마 여기 이세계의그세가 그, 그, 그 행성이 이기 그 핵이 아닐까? 이핵이 우리 이다 죽었어. 아니, 얘는 이야나이 오, 오, 오, 오, 오. 어? 어? 어 씨발. 이거 구 <람을 람이> 오오오오오오오와 c.발! 와 c.발! 어네 아! 내 눈! 아내 눈! 아내 눈! 아내 눈! 앜내 눈! 와 들어왔어! 뭐야 여기? 여기? 오우! 이이상 탈출구 왼쪽이래 아까워 나봐 이게 탈출구? 야 다! 야라! 야! 야! 아 야라! 네. 녹화 켜야돼 기다봐나이고스크치하는거오케 남겨줘. 아 그래. 마지막, 마지막 피자라면 먹어봅시다. 가자 가자 가자. 안 돼. 마리안 피자. 빨리 빨리 빨리 빨리 아 빨리. 빨리 빨리 오아 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잡았어 어, 뭐야? 끝났다. <웃음> <웃음> 뭐야? 저기 왜 갑자기 뭐야, 저거? 너이 새끼 무슨 무슨 일 내켜. 이거 내려. 어디인데? 어디인데? 지 어디인데? 잡아야, 잡아야. 님들 이거 잡아야 끝나는 거예요, 님들. 님들이 거 님들이 이거 잡아야 끝나는 거예요. <웃음>